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 소장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하지 말라. 미움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민진홍 소장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정보발신을 할수 있습니다. 정보발신을 하고 있으면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날조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죠. 또 게시판 등에서 욕설이나 악평을 받을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악평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 물론 공감을 얻기는 해야겠지만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할 거야 라는 예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이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야 라고 강한 신념을 가지고 제공했다면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애초에 고객이 될수 없으므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해 가시나요? 그러므로 이 말을 하면 싫어할 거야. 이 말을 하면 욕먹을 거야 등 이런 생각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100명에게 미움을 받는다 해도 나를 지지해주는 5명과 친밀해질 수 있다면 그 편이 훨씬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만한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움받는 것이 두려워서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기보다 가능한 사랑받기를 바라고 있지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를 신경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평가를 신경쓰지 않는 것으로 주위의 눈을 이식하지 않고 신념을 가지고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언행이 제한되어 버립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억누르고 발언이나 태도가 소극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주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라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신경쓰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인물상을 연기해버려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든 미움받든 어떤 것이라도 상관없다. 그런 각오를 가지면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랑환경이 다르고 사고방식이나 가치관도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건 결국 무리인 것입니다. 자신의 본심을 말하면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동료가 없어지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의 전환장과 같은 때에는 사귀는 사람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귀는 사람이 바뀌는 것으로 자신의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믿고 행동해 보세요